그 사실을 원래 그 계획에는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냐면 어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인 실에서 실질적으로 손님을 받으면서 시술하고 이제 교육도 따로 하지만 예, 시술자예요. 근데 이제 6월 달부터 저도 이제 커트 가격하고 파마 가격 염색 가격이랑 조금씩 다 인상을 이제 해요. 그래서 요번에 6월달에 특히 이제 평상시에 이제 천원, 이천원 올리던 거에서 조금 더 파격적으로 이제 5천원 정도 인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저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겠고 덜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6월달부터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커트 가격 4만원대로 저도 진입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을 또 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항상 대범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렸을 때 이제 뒤에 따라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커트 가격을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커트 가격을 실질적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을 같이 이제 찍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커트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커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제가 주제를 적어 놨는데 자, 그러면 커트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인가? 왜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미용실에서 받는 가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가격 가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가격을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와 그다음에 시술하는 사람이 동시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가 가격 측정의 원리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가격은 이제 돈을 벌다 라는 뜻이잖아요 돈을 벌다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돈을 내는 사람이 있겠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겠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우리 손님들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격이 추정이 되냐면 손님들은 내가 지불하는 또 지불되는 금액 지불하는 금액이 내가 원하는 가치 지불하는 금액과 내가 원하는 가치가 이 이퀄 같은 선상에 위치할 때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용해서 더불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지불했을 때, 지불했을 때 내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가치가 합당하다고 라 느꼈을 때, 그리고... 그거는 소비자가 합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 받는 사람이 합당하다고 느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동등하게 사교, 상호작용을 할때 바로 그게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가격대가 측정되는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님이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내가 원하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느낄 때 그쵸? 그리고 그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기술과 맞다고 느낄 때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합리적인 그다음에 합당한 가격이 측정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측정되는 가격은 이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미용실에서 측정되는 가격은 코트 가격, 파마 가격, 염색 가격 그렇죠? 미용실을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죠? 미용실을 오픈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미용실에서 아 우리 이제 가격을 좀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걸 따라가야 된다. 어. 무조건.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가 합당하다고 느낄 정도로 맞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